안녕하세요. 부평구청 자치행정과 소속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사무국장 전지혜입니다. 코로나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들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또 꽃을 피운 것이 있다면 바로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작은 노력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 노력들을 돕고자 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부평구가 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치행정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마을학교와 5인 이상 모임을 지원하는 우수동아리 사업, 기관단체에서 진행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평생교육과의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부평구 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가 진행하는 문화도시 부평 시민공모 꽤 쓸모있는 도시실험, 여성가족과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부평구는 주민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평구가 2022년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주민주도 통합 공모사업으로 다섯 개 부서가 통합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부서의 공고를 찾아 헤매는 불편함,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 여러 번 작성해야 하는 계획서, 어떤 사업을 지원받아야 우리의 활동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시기를 놓친 경험 있으시지요? 또 적절하지 못한 사업에 신청했다가 덜컥 선정되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랑 안 맞아 안 맞아 하셨던 기억 있으시지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섯 개 부서가 통합하여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신청서 양식이 부서마다 다르고 예산 편성 기준도 부서마다 달라서 지원할 때마다 여러 가지 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불편함을 통합으로 추진하며 신청서와 예산 편성 기준을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동의서, 신청서, 참여자 명부 등 각각 제출했던 서류를 신청서 한 장에 담아냈습니다. 훨씬 간소화된 부평구 통합 공모 사업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컨설팅을 함께 진행합니다. 사업 설명의 종료 후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통합 컨설팅을 진행하며 어떤 사업이 어떤 부서의 사업과 더잘 어울리고 참여가 쉽고 더 효과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주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립니다. 여러분은 함께 할 사람과 아이디어만 가지고 컨설팅에 참여하세요. 자 그럼 통합공모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을 보시면 다섯 개 부서 일곱 개 사업이 있습니다. 부평구 통합공모 사업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다만 평생교육과의 동아리 등록인원 제한이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주민주도통합공모사업은 총사업비 4억 7,300만원으로 동아리 사업을 제외하고 300에서 1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과 예산규모를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에 응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통합공모사업은 2022년 1월 17일에서 2월 4일까지 공고가 나가며 그 기간 동안 접수도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자세한 부서의 설명과 어떤 사업에 참여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위 5일간의 컨설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컨설팅은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접수를 받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고 컨설팅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컨설팅은 부계동에 위치한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일정 동안 모든 부서의 컨설팅이 가능하지만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 참여하고 싶은 부서의 컨설팅 일정에 맞춰 오시면 더 명쾌한 컨설팅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한가지 컨설팅 현장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접수는 다음 화면을 봐주시죠. 접수는 해당 부서에서 각각 진행하므로 해당 부서의 접수 장소, 접수 방법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부평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통합공모를 하며 달라진 몇 가지 예산 편성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 항목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예산 항목은 세가지 강사비, 진행비, 운영비로 나누어집니다. 더불어 자부담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공모사업에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지만 자부담을 의무 편성하거나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니 부담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좌이체 수수료는 진행비의 수용비 항목으로 5만원 이내 편성 가능도록 하였습니다. 단 문화도시 사업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보조금은 부평부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인 만큼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고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될수 있도록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포괄적인 예산 편성은 그 예산을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것이 명확히 보이지 않으므로 산출 근거인 단가, 인원, 횟수 등을 볼수 있도록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알다시피 단체 및 공동체 회원을 위한 운영 경비나 공과금 등으로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은 모든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예산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계획한 것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정 이후에 최종 실행할 수 있는 계획서와 예산서로 변경하여 실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의 참여가 쉽고 한눈에 볼수 있는 2022년 주민주도 통합공모사업 설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부서의 자세한 사업별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안내입니다. 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 사업을 왜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 정의로 대신할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마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오징어게임으로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전통놀이를 접하고 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던 골목을 기억하시나요? 동네 어귀를 뛰어다니던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우리가 마을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1988에 나오는 쌍문동 골목이 바로 그런 곳일 것입니다. 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는 마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를 바로 마을이라고 하죠. 그러면 두 번째, 마을 공동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바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형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마을 공동체에 만들기라는 단어가 붙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s 는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의미하는데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가 바로 마을공동체 만들기입니다. 부평구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이러한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임을 구성하고 처음 시작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일반형입니다. 신규부터 3년 미만 활동 공동체를 지원하며 400만원 이내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주민참여를 높이고 공동체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3년 이상 활동 공동체를 지원하는 성장형으로 5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세 번째, 기획형 공모사업은 매년 새로운 주제로 신규 공동체를 발굴하거나 사회 이슈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공동체를 발굴하기 위한 유형으로 올해는 전환마을 공동체와 공간활성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전환마을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시죠? 이번 코로나를 겪으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매일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북극곰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쓰레기 재사용, 제로 웨이스트, 텀블러 사용, 저탄소, 화력발전소 줄이기 등 다양한 주제로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것입니다. 전환마을은 이러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나의 작은 삶의 전환을 통한 소소한 실천 활동에 대해 지원사업으로 분리배출, 대중교통이용, 에너지자립, 도시농부, 재활용품 미사용, 장바구니 쓰기, 전기 아껴쓰기 등 다양한 것을 시도해보세요.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간활성화입니다. 마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공간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또그 공간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간을 주민에게 더 개방하고 주민의 사랑방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간 활성화에 필요한 마을활동가의 활동성 경비를 총 사업비의 20%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공간이 없는 공동체이거나 임대비를 지불하는 공간을 사용하는 곳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지원사업 신청서와 계획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는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1층 사무실로 오시고 신청서와 계획서를 반드시 이메일로 선제출 후 현장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문의는 032-509-74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평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이재영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의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평구는 평생학습 동아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맞춤형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구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와 자기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의 회원이 50% 이상 부평 구민으로 구성된 성인 학습자로 자발적으로 학습 모임을 구성하고 부평구 관내에서 정기적으로 학습 활동을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하며 모임의 목적을 달성하는 평생학습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공모 유형은 네가지로 특정 주제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탐구하는 심화학습형 동아리, 학습성과를 재능기부 등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참여행 동아리, 지역사회 문제나 이슈에 대한 대응책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문제해결형 동아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 등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형 동아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동아리는 특정 대학교 소속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 영리 및 특정 종교, 정치 목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받은 동아리,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모임이 아닌 강사가 강사료를 받고 리더가 되어 활동하는 동아리는 제외됩니다. 다음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아리당 최대 100만원까지 강사비, 재료비, 교재비, 대관비등 학습활동 운영에 필요한 직접 경비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비와 같은 자산적 경비와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공과금 등 자산취득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절차와 제출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접수해 주시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동아리를 선정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결정해드립니다. 다음 제출서류는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사회활동 증빙 자료, 각종 경연대회 수상, 행사 참여, 활동사진 및 상장 사본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부평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평구는 평생교육기관과 단체의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평구의 주소를 든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직업훈련시설 등 비영리기관과 단체입니다. 공모 분야는 총 4가지로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취약계층교육프로그램, 권역별특성화프로그램, 성인문외교육프로그램입니다. 문화예술, 환경, 사회적 이슈 등 평생학습프로그램, 아동·청소년 대상프로그램, 취약계층 대상프로그램, 지역학 등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정보문외교육 프로그램 등입니다. 다음 평생학습 우습 프로그램 지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당 최대 300만원까지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교재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직접 경비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개 기간당 한개 프로그램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비와 같은 자본적 경비와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와 공과금 등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차량 유지비, 회의수당, 정산보고서 및 결산보고를 위한 책자, 자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우수 프로그램 지원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접수해 주시면 사업 심사 및 현장을 확인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보조금 지원 규모를 결정해드립니다. 이후 선정된 기관과 단체에서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 추진 후 정산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제출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기관, 단체 소개서, 비영리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내에 부평구 평생학습관으로 서류를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평생교육과 마을학교 담당자 윤영혜입니다 부평마을학교는 인천시 교육청과 함께 부평구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두가 성장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평마을학교 사업개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마을학교는 관내 초중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비영리단체나 5인 이상 동아리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문화예술,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체험, 인성교육, 인문학, 마을, 생태환경 등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교육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공모분야는 주민주체형, 기관단체형, 마을기획형 세 가지 유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모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주체형입니다. 신청 자격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부평구 평생학습관 학습동아리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20차시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기관단체형입니다. 신청 자격은 관내 비영리기관, 법인, 단체 등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4차시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기획형은 마을을 주제로 한 교육을 기획하여 운영합니다. 신청 자격은 관내, 비영리기관, 법인, 단체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0차시 이상 운영하여 야 하며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은 부평마을학교 사업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소는 부평구 관내 교육장소를 의무 확보하여 합니다. 참여 학생은 10명 이상, 1인당 1개의 마을학교에 참여 가능합니다. 예산 편성 기준은 주강사 1시간에 4만원, 초과시 3만원이며 보조강사는 1회에 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부평마을학교 공모사업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홈페이지 부평구 소식 고시공고란에서 부평마을학교 공모사업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 여성가족과 주무관 김태영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입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부평구는 누구라도 행복한 소통과 배려의 도시를 비전으로 하며 3대 목표와 5대 전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분야는 알아보기 쉽게 3대 목표를 기반으로 하며 내용을 참고하시도록 예시를 들어보았습니다. 평온한 부평을 위해 여성과 아동, 어르신을 위한 돌봄 사업, 평등한 부평을 위해 나눔과 참여를 실천하는 사업, 평안한 부평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요? 각각의 사업 성격에 맞게 계획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 및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이메일은 viper526-korea.kr로 보내주시면 되고 현장 접수는 부평구청 4층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으로 오시면 됩니다. 문의는 032-509-6503으로 주세요. 지속가능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부평을 위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평구 도시재생중민공모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재생과 김성겸입니다. 저희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 내에 있는 많은 주민과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입니다. 부평구에서도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라는 이름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평 11번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크게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상권 확산 프로그램,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 신규, 신규 상권 형성과 소비 유형 변화로 쇠퇴하고 있는 부평구 중심지가 지닌 교통, 문화, 전통, 상권 등의 잠재력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지속가능 부평살리기 사업입니다.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평구청 북쪽으로는 먹거리타운, 남쪽으로는 문화공간, 혁신센터, 굴포천, 도시숲 등이 있습니다. 로봇 주차장과 광장이 조성될 굴포 먹거리타운, 굴포 먹거리타운과 혁신센터를 연결하는 공공문화공간, 도시재생효과가 집대성된 혁신센터, 도시숲과 어우러진 굴포천 복원, 문화의 거리 연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분야 및 규모입니다. 크게 일반형, 기획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일반형은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주제로 지원금액은 건당 500만원 이내로 3건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구역 내 생활환경 개선, 홍보, 문화 프로그램 등 도시재생 분야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획형은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건당 800만원 이내로 3건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상인 커뮤니티 조성 가게 공간을 활용한 전시, 가게 홍보를 위한 메뉴 사진 촬영, 공유 반찬 프로그램 운영, 청년 마케터 등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를 참고해 주세요. 주요 사항은 3인 이상 단체여야 하고 거주지 및 소재지는 무관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역이며 보조금 관리 프로그램인 이 나라 도움 사용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이 나라 도움 사이트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혹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현장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평구청 4층 도시재생과로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032-509-3118로 전화주세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화도시 부평 공모사업을 설명할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변체린입니다.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는 실험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름처럼 쓸모없는 생각과 상상은 없습니다. 도시실험은 세명이 모여 지역에 대한 쓸모없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공모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총 8팀이 선정돼서 실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미라보팀은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공원음악회를, 디모팀은 부평 9개 동을 돌아다니며 소리와 풍경을 수집하는 콜렉터 활동을, 우벽봉삼3경찰서는 벽화로 꽤 걷고 싶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해 뜨는 마을 매직랩은 아파트에서 마술 활동을 하며 인사 한마디씩 나누는 포문을 여는 활동, 부평설화를 담은 그림책과 오디오북을 만드는 라이브러리, 청리단길에 있는 숨어있는 공방들을 찾아다니는 공방구석 탐험가, 청년들이 만드는 버스킹 공연 다큐를 만드는 네이처무빙, 부평 공공기관의 주부의 시선으로 지도를 만드는 부보살팀까지 진행했습니다. 2022년 사업 신청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4일 금요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 문화재단 홈페이지와 문화도시 부평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지역에 대해 쓸모있는 생각이 뭐야? 하실 겁니다. 예시로 웹툰을 만들어봤습니다. 학교 후 평화롭게 불포천을 바라보고 있는 15살 김부평, 굴포천의 생태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굴포천 생태를 어떻게 알아볼까 고민하다 비둘기 모형에 카메라를 달아 풀어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실험이 저게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꽤 쓸모있는 도시실험에서는 지역에 관련된 모든 생각이 실현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정리를 해드리면 실험비용 200만원 지원, 누구나 아무나 가능, 3명 이상이면 가능, 엄청 간단한 정상,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모두 잘 들으셨지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컨설팅에 참여해주세요. 컨설팅은 지금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접수하시거나 유튜브 댓글로 참여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부평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을 풍요롭게 할 당신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2022년 부평구 주민주도 통합 공모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